유튜브 네. 하시나요? 라라 아, 어. 소리가... 라, 라 유튜브인가요? 아, 소리가 어 구독하러 가겠습니다. 아, 나오는 아. 건가요? 아구독해주시면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비 안 됐는데. 뭐라고 검색해야 됩니까 네, 유튜브에 라르라고 둘자 쳐주시면 나올 거예요. 네, 오, 오. 아 진짜 나온다. <웃음> 아, 그럼 진짜 나오지 가짜로 나오는 건 뭐야? 아 라르 진짜 나온다. 네, 라, 책 읽어주는 오. 남잔데.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잖아요. 딱 들었을 때도. 오책 읽어 주세요. 책 읽어 주세요. 하시는... <웃음> 책이요? 지금 당신의 <웃음> 수석 집사. 나르. 아, 오라. <웃음> 도라... 정상과 도라에는 한끗 차이. 어디, 어디 가시겠습니까, 집사 씨? 아,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이네. 어. 아... 노래 영상이 또... 엄청 많. 더 구독 눌렀습니다. 구독. 아, 아, 저도 네.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그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 우리 다 이제 어디 갈지 될지 될지 좀 정해 볼까요? 안 좀... 걸렸네. 벗걸렸서총안 나오는지 아니고. 아 얘네 또 존버들이야.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아있네 애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럼 하면은 차라리 우리는 절로 가죠. 낙함. 낙함? 나 수. 있는. 뭐 있지 않을까요? 아,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분명히 나을수 있어. 그러 합시다. 현명한 선택에 오오좋 어, 어, 어, 무빙 아, 무빙. 다 아.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 아에드 잡았는데 앞에 붙였다 아, 또... 또... 또... 붙지 못한 선택이었나봅니다 아딱 갈려는 타이밍에좀 나와가지고 없는다 네. 네. 네. 네. 거기 있으면 아... 거기 있으면 맞아 아 거기 있어요 저 못하게 되는군요 <웃음>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얘 황토다 부지런히 올라갑시다 배우도 없고 뭐 춤도 없고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사람도 <웃음> 없어요? 네제 캐릭터 없인요 어 보급 먹으러 간다 저 친구. 어디 있어아 여기 있네. 배 간다. 보급 배도 이미 한배 있어요? 배 없잖아. 배 타고 가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급 배도 하나 있어요? 보급 배한놈 있다. 어디가 보급 없다? 그런 하겠나, 걔는 걔는 걔는 지는 걔는 가는 걔는 걔는 걔는 가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는 걔 1등급이신 거같은데 무조건 사망 플래그. 면더 앞으로 그냥 쭉 들어갔나 보네 알파 쪽으로붙뒤도시 뒤로 <웃음> 아, 앞에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작은 보트 타고 간 보급 분명 간거 방금 봤어요. 사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도> 여기 길게 들어갔으면 여기 한팀네명 있을 거예요. 어, 네, 네, 네. 어, <목소리도> 예, 예. 아까 네. 거기 보고 나중에 내대기이서시지 조심조심, 사뿐사뿐 어, 담벼락 거치세요 위에 조심조심, 앞에 가면 안돼 위에쪽이 어, 엄청 위에 싸우니까 어, 왼쪽에 여기 다 절벽, 그거 어, 뒤에, 오른쪽에 조심하시고 S방이야 갈게요 이쪽으로 넘어 가 돌벽에 붙을 거예요, 같이? 어 그냥 이쪽에 붙으세요, 이쪽, 이쪽. 여기 오는 거야. 어때 여기? 댓글? 오, 헤이. 댓꿀댓꿀 여기 좋다. 바로 미스터 있다 지금. 다음 자개장 보고 이동할게요. 오른쪽에서 소리 잘 들어요? 오른쪽 달려오는지 겁만 부르면 된다 쫄지마 쫄지마 배그는 뭐다? 자신감으로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ASMR ASMR <웃음> ASMR ASMR 작전으로 탑타나게 들어가겠니? 저기요 조심해 조심히 가 더빨라 더빨라 더빨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요 가가 왼쪽 조심 왼쪽 조심 엎드려 엎드려 할수 있다 뭘좀 뛴다. 엎드려 엎드려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여기 언덕 언덕 멀리 셋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있, 한팀 <웃음> 있다 앞에 한채 있다 아 어딨어 아 갔다 얘네 서로 싸운다. 암호 우측에도 있어요 우측에도 오케 이 우측에 있어요 왼쪽에 우측에는 아, 기절 회, 왼쪽에 왼쪽 뭐 온다 왼쪽에서 네, 왼쪽 언덕 위 소리에요 바위 위 소리 바위 위 소리 어차피 쟤네가 여기 밑을 볼 수가 없어 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죽기만안으면 어, 졌다. 이제 언덕 위에 남았다. 언덕 위에 남았다. 언덕 위에 세 명. 어째 기절 사망인. 데 사망했잖아요. 아 뭐야 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그쵸, 제 그래. 기절이네 쟤 있겠는데 앞에 있겠다 언덕이가 아니다 이거지 하나는 어오른쪽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언덕이 아니에요 아까 거올라가야될 멈춰! 거, 아까 올라가야 멈춰! 곧빵이야 멈춰라 오른쪽 봐야돼 오른쪽 희추기했어 돌 아니야 저거 돌? 돌, 아니, 돌 아닌가? 저 엎드려 있을 것 같아 돌에 있을 것 같은데 저 돌에 어 이거 연막탄이야 저돌어 뭐야 어 아, 뭐야 뭐 뭐야 이거 뭐. 내가 한건가 박스에 폭 없나요? 박스에 폭 방금 죽이네? 길리? 아니, 왼쪽, 왼쪽 돌. 어, 없어요. 그, 지금, 이거 아니에요? 하나 똑같지? 이쪽에 있을 건데. 언덕인가 설마? 아닌데? 언덕이 있을 건데. 아, 여기있네. 여기 돌 많네. 여기 맞아요. 지금 는 앞에, 앞에, 앞에. 나무, 나무. 아니, 우측 나무. 야자수, 야자수. 나무, 나무. 나무. 아이 왼쪽, 왼쪽. 왼쪽. 나무, 나무. 나무. 오쌰. 아 잘했다 <웃음> 와, 삼번님이 제일 잘한다. 아, 수진님 제일 잘한다. 고맙습니다. <웃음> 자, 고생하셨어요.